아, 봤어? 와, 미친. 장현재. 외쳐. 내 이름은 뭐다? 내 이름은 장현재. 하스스톤 프로게이머야, 임마. 아, 안으로 죽는 거 있냐? 없는데? 아, 용악살포였네 어, 잠깐만, 잠깐만. 아, 있네? 야, 야, 야, 야. 에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 하지마 아이씨 누구야 누구야 어떤새끼야 야야 누구야 어떤 놈이야 안 아, 맞는다 야이씨 이게 왜눈두냐야용악살 어떤새끼야 야수랑 살상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네 한 번에 칠질 줄수 있는 방법이 용악살푸 밖에 없는데 일단 용악사이프가 나오긴 했네? 얘 말고 믿을게 없어요 아! <웃음> 역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 좋죠? 그렇다면 여기서 화살까지 한번 써본다? 이걸 쓰나요? 이야~~ 물리하니까 네. 그냥 써요 자! 호탄, 어, 어, 하나 어, 하나! 자! 아! 왜? 근데 두장쓴거 맞나요? 아본체인데 아아 올릴 게 있나요? 시간이 없는데 올릴 거 없는데요? 아 찾아야겠는데 여기서? 네 마술로? 찾아야겠죠 없는데요? 아 없어요 없어요, 없어요? 끝난네요네 저거 혹시 얼부가요뭘 걸었는지 아까 너무 아까 황천바람 차한분 아니었어요? 너무 순간적으로 어. 걸어서 뭔지 못 봤는데 제가 본게 맞다면 황천바람 차한 분인데 어? 아, <웃음> 이렇게 아, 이거 아, 니거진야 아, 죠 아, 니잠깐만 아, 뭘본거죠 아, 니거본 아, 가요. <웃음> 어? 백1 6인데 남은게? 폭탄 폭탄 튀고 남은게? 몇개 연속 나온거지 방금? 아직 한참 남았는데? <웃음> <웃음> 여다 어. 까랏! 힘을 원한다 매트로 지식을 전수한다 받아라! 멸망을 부르는 신의 경로! <웃음> <웃음> 정말 시시하만 근데 여러분 그냥 위왕하면 느낌 안 사는 거 알아요? 위왕 할 거면 그런 식으로 어 잠깐만. 기가 어? 아니야 잠깐만. 기가 아니? 키가 아니에요? 와. 이게 나오네? <년> <Perché fighting> <stations> <pré garde> 어떡해 다고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진짜! 웃음> 이외고주이진 세상에 하스루 안지겨우시나요 지겹겠어요 이게 방금 못봤어 불닭 뽑는거를 이 꿀잼 게임보다 이만한 게임이 어있어 지금 개꿀잼인데 게임 이렇게 재밌는데 지겹겠어요 이게 마무리 각게임입니다각게임 솔라리 하나님은 환기밖에 답이 없지. 잘 얼렸죠? 그냥 배째고 어뢰를 안쓸 수도 있는데 첫째 생존까지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죽을 뻔도 했어. 두 개를 쓰네. 아, 아쉽다, 이거. 뛰면 되고, 안개게 나오면 정신, 적자생각 뛰면 돼. 스스 되게 재밌어요. 이런 밸류가 어딨어? 세상에 내가 그 역대급이야. 거의 그 스칼로메스가.